안녕하세요. 자전거 전문 채널 두바퀴입니다. 여러분은 자전거 영화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이번에 제가 소개하는 작품을 보게 된다면 자전거 영화에 대한 괴리감과 어색한 거리감이 완전히 좁혀지실 겁니다. 내가 자전거를 타고 안타고를 벗어나서 자전거를 소재로 했기 때문에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감동과 스릴 넘치는 흥미가 있기 때문이죠. 엄복동과 더 레이서처럼 실화를 바탕으로 한 논픽션 영화가 대부분이고요 우리의 현실에서 공감하는 치열한 자전거 배달족과 자전거 선수의 인생 불치병과의 다툼 잔잔한 사랑 이야기가 담겨있고 세계적으로 많은 화제를 모았던 아홉 편의 대. 표작품을 영상 두편으로 나눠 소개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영상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선빵 해주시고요 출발하겠습니다! 띠링띠링~! 챔피언 프로그램 챔피언 프로그램은 너무나도 유명한 뚜르드 프랑스의 전설 랜스 암스트롱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축구 선수로 치면 박지성, 기성용 정도로 봐도 될 듯한 세계적인 사이클 스타죠. 랜스는 1999년부터 2005년까지 뚜르드 프랑스 경기에 7연패를 기록한 챔피언인데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우며 전 세계의 사이클 영웅이 됩니다. 미국에서 제법 좋은 기록을 세웠던 랜스 암스트롱은 사이클의 종주국인 유럽으로 건너와 선수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화려한 선수 생활 중에 고환 말기를 진단받는 불운을 겪게 됩니다 그것도 모자라 암세포가 폐와 뇌까지 전이되어 생사를 오가는 투병 생활을 하게 되면서 살수 있을지조차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 놓입니다 그러나 끈질긴 노력으로 암을 이겨낸 랜스 암스트롱은 다시 한번 세계적인 화제를 모으며 다시 선수로서의 재기를 꿈꾸죠 선수라면 누구나 승부에 대한 열망이 큰법 약물 투어를 서슴치 않는 스포츠 닥터 페라리를 찾아가 트레이닝 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 효과는 기대했던 대로 최고의 포디엄에서 노란색 저지의 주인공으로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회복 후첫 경기임에도 이전보다 월등한 실력을 보여준 덕에 한 스포츠 기자의 의심을 받게 되죠. 기자가 도핑을 확신하게 된 것은 렌스가 약물 투어에 대해 낙관적인 면모를 보여왔던 페라리를 찾아갔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난 이후부터입니다. 도핑에 대한 의심은 렌스를 지독하게 파헤치게 했고 그 과정에서 도핑을 하지 않는 선수들과 랜스 사이의 관계도 마찰을 빚게 되죠. 랜스로 인해 이득을 취한 이들이 도핑 사실에 대해 함구하고 그가 후원하는 암재단과 관련 인사들을 압박하며 매 순간 위기를 모면하지만 결국 모든 걸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긴박한 과정이 영화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명장면입니다. 뚜르 내 생애 최고의 49일 여러분에게 만약 희귀한 판정과 시안부의 삶이 주어진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아직 하고 싶은 게 많은 청년 이윤혁씨는 세계적인 위상을 떨치는 사이클 경기인 뚜르드 프랑스 경기의 코스를 따라 완주하는 도전을 선택했습니다. 그를 돕기 위한 9명의 드림팀과 함께 프랑스로 떠난 이 영상의 주인공 그의 마지막 도전과 여정이 될지도 모르는 험난한 길에 영화 제작사가 합류하고 이윤혁씨의 남은 인생 중 49일간의 이야기를 다큐 영화로 담아낸 것이 내 생의 최고의 49일입니다. 주인공은 암세포보다 더 많은 것을 잃고 있다고 말합니다. 결체조직 작은 원형 세포암이라는 희귀한 말귀와 싸우고 있지만 그 시간을 네, 네, 네. 의미있게 보내겠다며 생의 마지막 목표를 위해 길을 떠납니다. 도전 과제는 프로사이클 선수로서 암투병을 겪었던 랜스 암스트롱의 발자취를 따라간 뚜루드 프랑스의 모든 코스 3500km 일반인보다 체력이 쉽게 고갈되고 예기치 않은 사고도 발생하지만 그에게는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는 매우 귀중한 순간들이죠 도전 당시에 다섯 개의 장기를 떼어내는 대수술도 받았지만 그의 강인한 열정은 한국인 최초의 뚜루드 프랑스 코스 완주자로 등록되는 것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내 생애 최고의 49일은 영화라기보다는 주인공의 마지막 인생 스토리입니다 필름이 돌아가는 내내 그가 전하고 싶은 강한 메시지가 가슴에 콕콕 박히는 이 작품은 2009년에 제작이 시작되었는데요. 개봉은 이미 그가 세상에 없던 2017년 2월 1일에 진행되었습니다. 현재 그는 존재하지 않지만 다시 가쁜 숨을 몰아쉬며 희망을 전하는 모습은 2017년부터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거죠. 파풍 스피드 매치 프로사이클 세계의 한판 승부 그리고 그 안에 녹여낸 남자들의 진한 우정과 사랑을 다루고 있는 영화입니다. 단시간에 괴력의 힘을 쏟아 초스피드를 내는 스프린터 지원과 리드아웃을 맞는 민과 티아는 완벽한 하모니로 승리를 이끌어내는 한 팀의 일원이자 서로를 아끼는 친구입니다. 그러나 회사의 부도로 팀이 해체되고 팀원들은 각자의 길로 흩어지게 되죠. 밍은 자신의 실력을 인정받아 자신감이 극에 달한 스프린터로 영입이 되고 티아는 스프린터에게 길을 내줘야만 하는 리드하우스로서 밍과 한 팀에 소속됩니다. 그리고 지원은 밍과 가장 큰 경쟁자 팀에서 스프린터로 이적하게 되죠. 이제 밍과 지원은 서로를 돕는 관계가 아니라 승부수를 겨 경쟁상대입니다. 수차례 실력을 과시해온 밍은 그동안 자신이 리드하우스를 해줬던 지원 을 이겨보려 하지만 지원이 소속한 회사의 계략으로 1위를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밍은 꺾인 자존심과 자신감 으로 실수를 범하게 되고 그가 이룬 모든 것을 잃게 한 계기가 됩니다. 또리드하우만 담당하며 이인자 라는 자책감에 시달렸던 티안은 도핑에 손을 대죠. 그로 인해 스프린터로서 1위를 거머쥐는 기쁨도 잠시 모든 사실이 들통난과 동시에 모든 영광도 빼앗깁니다 상황을 뒤늦게 파악한 지원은 셋이 한 팀이었을 때 자신들을 이끌어주었던 감독님을 찾아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자고 제안을 하는데요 이후의 스토리는 직접 영화로 확인하시죠 파풍은 영화를 통해 단체 사이클 경기는 팀플레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의기투합한 팀워크가 승리로 이끄는 경기 장면과 반칙과 치열한 몸싸움을 벌이는 격정의 레이스가 긴장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플라잉 스코치맨 1993년과 1995년에 영국의 한 트랙에서 4km 개인 출발 경기로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하고 원아워 기록을 두번 갱신했던 그레니엄 오브리 선수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그레니엄이 자전거를 처음 접한 계기는 또래 아이들에게 따돌림을 받던 때 아버지로부터 자전거를 선물 받아 자신을 괴롭히는 아이들에게 도망다니는 수단으로 타기 시작하면서부터인데요. 그레니엄이 어느 날과 마찬가지로 자전거를 타는 장면에서 자연스럽게 시대적 상황 전환이 됩니다. 성인이 된 그는 이미 사이클리스트로서 화려한 일막을 내리고 자전거 샵을 운영하는 평범한 모습으로 상황이 전개되죠. 그러나 그레니엄이 선수 시절에 갱신했던 원하워 기록을 다른 선수가 갱신하면서 현재의 평범함을 잠시 접어두고 다시 사이클리스트의 두 번째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영화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훈련 장면입니다. 혈혈 단신 홀로 훈련하던 중 공기저항을 최소한으로 줄인 포지션과 더 빠른 속력 을 위한 아이디어들을 창출해 내는데요 이들은 모두 훗날 현대 자전거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게 한 요소들이죠 지금 로드바이크를 타고 있다면 색다른 흥미 포인트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당시의 그레니엄은 후원사가 없었습니다 다른 선수들과 달리 자신에게 맞춘 자전거를 직접 제작해야 했죠 그때 과거의 사이클리스트 그레니엄 오브리를 기억하는 어느 한 기업가가 그의 매니저인 말키를 통해 자전거를 후원합니다 그러나 기록갱신 에는 도움이 되지 못했죠. 여기서 멈추지 않은 그가 문제점을 해결하던 와중에 말키의 기발한 아이디어와 도움을 바탕으로 재도전에 성공하게 되고 또한 번의 도전에서 좌절을 맛본 후더큰 세계 무대를 꿈꾸게 됩니다. 오주라는 짧은 준비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공경에 처할수록 자신있다는 그의 말이 헛되지 않았음을 큰 경기를 통해 증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항상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되지는 않는 법 그의 성공을 기뻐하는 사람들 뒤에 그를 방해하려는 자들이 월드 챔피언십에 도전하려는 그의 앞길을 막아서 죠. 그러나 스스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극복하면 이기지 못할 경쟁과 싸움 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의 마지막 도전에서 그레니엄 오브리는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는 플라잉 스코츠 맨임을 증명하는 명장면들이 펼쳐 집니다. 플라잉 스코츠 맨은 1 9 2 3년부터 영국에서 운행되던 증기기관차의 이름으로 630km의 거리를 왕래하는 급행열차입니다. 그레니엄 오브 우리의 무한 질주 에너지와 속력, 멈추지 않는 노력과 강한 의지 등을 표출해주기에 충분한 제목이 아닐까 생각되는군요. 뚜루드 프랑스 기적의 레이스 누구보다 자전거 열정이 높은 프랑스와는 젊었던 시절에 세계 최대 장거리 레이스인 뚜루드 프랑스 경기 출전에 대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선수가 아닌 자전거 회사의 직원 평소와 같이 근무하던 어느 날 회사로부터 뚜루드 프랑스 경기에서 서포트팀 차량 운전을 맡아달라는 제안을 받게 됩니다. 하필 그 기간에 가족여행이 예정돼 있지만 일단 수락하고 보는데요. 항상 자전거가 우선인 남편이 이해되지 않는 아내와 아들은 결국 프랑스와를 버리고 휴가를 떠나고 맙니다. 그러나 프랑스완은 경기 전야제에서 챔피언 선수인 토니 아넬로의 행운의 상징인 목걸이를 끊었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하고 말죠. 일이 꼬여버린 프랑스완은 팀 매니저 플래팅스와 경기 시작 하루 전날 오전까지 술을 마시고 만취 상태에서 막바지 경기 준비로 분주한 첫 번째 스테이지에 찾아가 의도치 않은 음주라이딩을 벌입니다. 술김에 시작된 라이딩이지만 난데없이 젊은 날의 꿈을 이뤄볼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갖게 된 프랑스와 뜻밖에도 길이의 많은 이들이 그를 응원하고 숙식과 서포트카를 자처하고 나선 팬들도 만나게 됩니다. 이를 지켜본 토니 아넬로는 자신의 행운의 목걸이를 끄는 장본인이 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하지만 그가 기적의 레이스를 펼치는 행운의 목걸이임을 알아챕 니다. 이 영화의 잔잔한 해프닝은 마치 포레스트 건프를 연상케 합니다. 혼자만의 경기를 아무 조건 없이 돕겠다고 나선 네덜란드에서 온팬 출발선에 라인을 그어야 하는 스텝 프랑스 와 함께 달리려는 불특정 다수 뜻밖의 대결을 돕는 전설의 챔피언 등 그가 만나는 사람들이 그의 라이딩 을 응원하고 도움의 손길을 서슴없이 내미는 모습이 작은 감동과 재미를 더하는 요소들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자 여기까지 다섯 편의 영화를 살펴봤고요 내생의 최고의 49일과 챔피언 프로그램 플라잉 스코츠맨이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가는 선수들의 열정이 생생하게 그려지고 경기의 긴장감이 실제처럼 빡빡하게 채워지는 연출력과 스토리에 감동할 만한 작품들이죠. 다음 편에서는 사이클 선수나 사이클 매니아적인 시점이 아니라 좀더 일상적이고 평범한 모습을 담은 자전거 영화를 소개할까 합니다. 자전거에 대해 전혀 모르는 분들도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친근한 모습에서 잔잔한 행복과 슬픔 그리고 강렬한 메시지가 감동과 함께 전달될 것으로 확신하는 영화들이니까 꼭 시청해 주시고요. 지금 영화들 하나씩 꺼내 보실 때마다 감동이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